입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음, 공이 붙어 있을 때는 빗겨치기라고 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뒤돌려치기라고 하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빗겨치기 내지 뒤돌려치기 어, 뭐 어떻게 보면 일출 일몰 시스템에 가깝죠. 음, 사우스 시스템이죠. 그 사우스 시스템으로 칠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약간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아, 일단 먼저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수구 포인트 출발 포인트죠. 자, 여기가 제로 일 2 코너가 입니다. 여기가 3그 다음 반이 4그 다음이 5더 올라가는데 이쪽에서는 어, 치기에 힘 배분이 틀려지고 보정각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고 5까지만 할게요. 1족구 포인트입니다. 1족구 포인트 0 1 2 3 4 여기까지 할게요. 도착 포인트. 0, 1, 2, 3. 자, 요 정도가 4가 됩니다. 여기네 번째 점이 아닌 네 번째 변수 조금 앞에 부분입니다. 자, 공식은 일적구수 빼기 출발하고 나서 더하기 도착. 자, 그렇게 해주면 당점이 나옵니다. 그 계산행 값이 당점이 된다는 얘기죠. 당점은 12시 외전이 0이고요. 어, 대략 2팁 반에서 3팁 정도 되죠. 그리고 1은 11시 당점, 2는 10시 당점, 3은 어, 9시 당점이죠. 3은 9시, 2팁 반이나 3팁입니다. 4가 나오면 당점이 약간 내려가죠 내려가서 대략 8시 반이나 8시 정도 당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 됩니다 뭐 너무 세분화는 안 되죠 음, 자이 배치를 놔두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일족구수 일족구수는 대략 2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이 제로에 있네요. 2 빼기 0은 2죠. 거기에 도착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이 되네요. 3. 정중앙 당점이죠. 중앙 9시 당점. 1족구는 그냥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한번 해볼게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9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 발로 속도는 뭐 그렇게 안 빨라도 되겠죠 가까우니까 부드럽게 칩니다 부드럽게 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될수 있는 한1족구는 일자로 가시는 두께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이런 배치를 따다왔는데요 자, 일족구 수 3에 있습니다. 자, 출발 3이네요. 3 빼기 3은 제로. 도착도 제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를 도착을 제로에 잡아버리면 제로가 나왔을 때 코너에 제로를 잡아버리면 제공은 제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0.5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자 0.5팁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0.5 정도를 주시고 부드럽게 팔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0.5 정도를 주시고 부드럽게 팔로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제로를 주시면 잘못하다가는 코에안돌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느낌 팁을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어봤습니다. 음, 조금 전이랑 비슷하지만 제 수구가 한 포인트 이동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5라는 값이 나오죠? 3 빼기 5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도착은 제로. 다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2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치면 꺾여서 가지를 않겠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당점이 출발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제로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무조건 제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무회전, 제로죠? 무회전 당점을 주시고, 부드럽게 미들발로로 치시면 됩니다. 무회전, 제로죠? 무회전 당첨을 주시고, 부드럽게, 미들발로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그러면 공이 떨어져 있을 때는 좀 틀리겠죠? 공이 떨어져 있을 때는, 자, 대략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칸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일단요 이렇게 놔두고, 자, 1족구 값이 3이 나옵니다. 제 출발은 제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음, 도착도 제로네요. 이렇게 했을 때3이라는 값이 나오죠. 거기에서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출발값을 1을 바로 빼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3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죠? 한 포인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3 빼기 0 더하기 0, 3, 3에 빼기 1, 1자로 갈수 있는 두께. 그럼 요거는 투팁이죠. 자, 1 0시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가시는도끼를 보시고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 0시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가시는도끼를 보시고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0을 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1족구 어, 수 3, 출발 5. 도착이 4에 있네요. 자, 출발과 1족구 수와 출발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0으로 바꾸시라고 했죠? 자 0, 4, 4당점이 나옵니다. 자요때는1족구를 8분의 8 두께, 정중앙 두께죠? 8분의 8 두께를 다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4당점으로 밀어버리면 나옵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팔의팔 두께를 그대로 정중앙 두께를 보시고, 미들발로우로 보조 깨 넣습니다. 미들발로우로 보조 깨 넣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자 비록 제가 맞출 수 있는 어, 배치를 나눴기 때문에 맞는 거겠죠? 어, L족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약간씩 두께는 변하기는 합니다. 어,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두께는 조절이 가능하겠죠? 배치에 따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 앞에 가까이 있는 공을 한번 시타해 볼게요 자 요번엔 이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1구 수위 출발 2 도착 1이네요 자 요렇게 됐을 때는 기울기가 커졌을 때 어, 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치죠 고럴 때는 내려와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당점을 줘버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당점좀 힘들어지니까 약간 떼어 낼게요. 고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자, 22 2. 빼면 0이죠. 여기 1이니까 더하기 1 하면 1이 됩니다. 자, 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배치가 오면 중단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1자로 갈수 있는 되도록 이면입니다. 일자로 가실 수 있는 두께. 중단 당점. 자 스피드는 조금 빨라야 되겠죠. 많이 두꺼운 두께니까요. 자 중단 1이니까 중단 1팀만 주시고 두꺼운 두께를 보시고 그대로 빨라오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빨라오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음, 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다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키 포인트는 배치상 내 수구가 밀리는 위치에 있는지 안 밀리는 위치에 있는지 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당점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시타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